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미있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그럼 얘가 한번 치면 얘가 20 20에 40 40 받네. 이거 한번 치면 40 40이네. 근데 와. <웃음> 야 이거 뭐야? 4 40, 0짜0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아 이거 뭐야? 황금불아 황금들 찾고. 아니 아까 <웃음> 이 뭐야 이거? 이거 계산 아니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인적이지. 아, 나 되게 세다고 이거 우승이다 싶었거든. 황금 앵무리, 야 이거 나. 설수영이 황금들 잡고 세 마리 만들었을 때는. 야 순서대로 싸우지 마. 야, 여기서 못뭐 치면 나갈게요. 어? 여기서 한번더 치면 이길수 있거든. 아, 아 나가도 되겠다. 와, 네명 죽었다. 레전드다. 매번 판다 치고 파라 <목소리> 뭐야 아니 이게 죽는거 처리되네? 이 버프만 야 이거 이렇게 사면 어떻게 돼요? 뭐야 이거? 유지된다고? 아니 개사인데 야 이거는 이기 힘든데? 이거 카드가가 엄청 잘 피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일단 안 죽은 거에서 망했어 날먹 하나좀잘 피하면 되는데 <웃음> 조금 잘 피하면 되거든? 아 잠깐만 <웃음> 조금 기대해 본다 이길만한 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웃음> 파밍까지! 심지어 파밍까지 했어 <웃음> 어그 대신 이제 리븐되어 출격 데타 데타 나왔다 <웃음> 이거를 다른 사람이랑 싸울 때 이렇게 하라고한 마리는 잘린다고 치고 <웃음> 한 마리는 잘리겠죠 어차피 그 상식적으로 한마리 보통 죽거든? 아 근데 이거 맥스나만 나와라. 오른쪽 처에 있다. 오케이, 아니, 이거 폭탄이... 오, 폭탄 면역 좀 만들어주나? 어, 좋아요. 그래, 한 마리 정도. 오케이, 한 마리 정도괜찮아 야! 야! 오! 좋아 좋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단 됐어? 일단은, 됐어. 일단은 됐는데 아 근데 상대도 X 이거든 지금? <웃음> 상대도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왔어요 오케이 맥스나까지 오케이 맥스나 한개더개 <웃음> 사기를 치고 있네 <웃음> 어 다시 카드가 <웃음> 카드가 한개 <웃음> 거의가 <웃음> 야, 곧게 <곱게> 죽자 그냥. <웃음> <웃음> 야, 이거 0% 아니었을까? 아, 이거 덱 트릭 걸꺼져 있네. 힘 <웃음> 있어요? 데 너무 겜이잖아 <웃음> 아니, 아니, 너무 갓겜이아 아, 아직도 있어? 그버 지금 쓸만하지않 나. 잠그고 싶은데 잠그면 한 칸, 손해 봐서. 애초에 금더좋야요 아, 맥은 사지 말자. 어차피. 피로가 없을 거 오. 맞침필요하던하수인이군요 무슨 생각을 하고계거는지 알겠군요 절단기를 앞에 둘까요 상체 팔거라 제비 <웃음> 공격을 한 번도 못했어요 골드린이다 골드린은 사야지 리분대어 나왔고 막 그래 그지알려야될것 같아요 이걸로 절단기 일단 황금 만들고 시작합시다 고래? 고래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해 그러면 얘 잠그는 게 낫겠죠? 그리고 골드리살 거고 알레 존나 잘 나와. 중요할 것 같은데. 저거는요? 좀해봐이야 앵무는 안 할게요. 지금 내 대기 이래가 어쩔 수가 없어. 버그인 줄 알겠다. 상대방. <웃음> 버그인 줄 아는 거 아니고 버그 버그 아니라고 생각할까? 버그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나. 버그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아니 진짜 어떻게 아니 대기 정말 이상해아개 웃기네 진짜 아니 아왜맞아 뭐야 이게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주 유직한 하수인이군요. 나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웃음> 줄었지만 고인들을 확보했군요. 아 좋습니다 아 내일은 부르지 마아 <웃음>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